안녕하세요. 깨볶기와 깨소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는 들깨와 참깨가 있습니다. 허김자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깨라 하면 양념으로 많이 사용하는 참깨를 말하므로 참깨를 볶아 보겠습니다. 깨를 수확할 때는 깨를 터는 과정에서 허비나 자갈들이 깨와 같이 섞여 있으므로 잘 손질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를 찬물에 잠시 담가 두세요. 불어야 되니까요. 깨보다 촘촘한 체망을 이용하여 살살 흘러줍니다 마지막에 깨가 담긴 그릇을 살살 흔들어서 물 위에 있는 깨를 졸졸졸 촘촘한 체망에 살살 따라내세요. 또 밑에 작은 돌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지금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릇은 잘 씻어줍니다. 다시 물을 부어 깨와 같이 담긴 그릇을 촘촘한 체망을 이용하여 물 위에 있는 깨를 또잘살끌러줍니다 또 다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물에 있는 깨를 졸졸졸 촘촘한 채망에 살살 따라 넣으면, 마지막에 보면 또 작은 자갈들이 나오면 됩니다. 다시 버리고요. 또 다시 물을 부어 또 다시 살살 흔들어서, 물에 있는 깨는 채망에 옮기고요. 또 남는 또 돌은 버리시고요. 이과정을 4번 내지 5번 이상 잘해 주셔야 마지막에 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속을 만들었을 때 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죠그깨끗이 하신다면 체에 깨를 잘 담아서 물기가 빠지도록 30분 정도 둡니다 살짝 기울여 주시면 더잘 빠집니다 깨를 볶아야 하므로 깊이가 있는 공중팬에 기름은 두르지 않고요.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 깨를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잡게 자작할 정도로만요. 자,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진 깨 가, 물기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불을 중강불에서 물기가 마르도록 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물기가 없으시면 불을 중약불에서 납작한 주걱을 이용하여 잘 저어서 깨가 타시 않도록 볶아줍니다. 물기가 있을 때는 자주 저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물기가 없으시면 자주 저어주셔야 합니다. 깨가 볶아지면 다닥다닥 깨가 튀는 소리를 냅니다. 깨가 튀어오르면 조심하면서 자주 볶아줍니다. 깨가 충분히 볶아지면 납작했던 깨가 통통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통통하면서 노릇노릇하게 잘 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자 손의 엄지와 금지를 올려서 깨를 이렇게 문질러 한번 보세요. 그럼 다 볶아진 것입니다. 자 다른 그릇에 옮겨. 볶음깨는 완전히 식혀줍니다. 이때 위에 건불이라나요 뭐 이런게 있으면 이렇게 걸러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통깨입니다. 볶음깨는 완전히 식힌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볶음깨를 그냥 사용하시면 고소한 맛이 그람으로 요리할때는 작은 정불을 이용하여 이렇게 갈아서 깨소금으로 사용해야 깨의 고소한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깨소금을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